맥주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BHC 치킨 먹방 레츠고! 깨끗하게 씻었어요. 네. 자, 치즈볼. 진짜 맛있다. 음, 얘는 브레인 치즈볼. 스틱 자, 이쯤 에서 맥주. 너무 시원하다. 자, 이어 끝에 를음 자, 이제 소스 에다가 찍어먹 을게요. 듬뿍 담궈서, 음~~ 음, 얘는 부링서떡이라는거예요 어, 떡이랑 소세지랑 떡이랑 소세지랑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 다음 뿌링클 가루가 싹 뿌려져있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음. 짠 얘는. 그냥 소떡, 빨간 소떡. 음. 아 매워. 해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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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술, 술이 올라오는데요 <웃음> 어 눈이 되게 이제 막 붓는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몰라 얘는 진짜 크다 오늘 이거 다 합쳐서 4만 0원인가 들었습니다 응. 되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꽤 비싸죠? 그래도 쿄호젤리 이런거보다는 나아요 4만천원 하면 괜찮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 라스트 와아 어, 너무 배불러요 아 어.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조금 더 배부른 것 같네요 제가 술을 진짜 못 먹는데 얼굴 보이시죠 와 잘 먹고싶다 그런김에 한잔 쫙 남고원샷 자,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